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프론트사이드 보드 슬라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론트사이드 보드 슬라이드는 기물이 앞쪽에 있다고 해서 프론트라는 이름이 붙고요 앞쪽에 있는 기물에 보드 슬라이드를 건다고 해서 프론트사이드 보드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알리가 베이스고 그 다음에 백사이드 알리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으면 돼요 백사이드 알리를 하게 되면 몸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프론트사이드 보드슬라이드는 몸을 돌리지 않는 기술입니다. 렛츠에 또는 레일에 그대로 들어와서 가슴이랑 시선은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고 다리만 꼬아서 이렇게 걸고 다시 다리만 돌려서 내려오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술을 연습하실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돌아가면은, 어, 페이키아웃을 하기가 용리해집니다. 물론 그건 할줄알때 얘기입니다. 근데 몸이 돌아가면 안 좋은 점은 가다가 보드가 멈췄을 때 자기도 모르게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먼저 받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몸이 안 돌아가게 가슴과 다리가 꼬여있는 자세로 탈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연습할 때부터 제자리에서 다리만 돌려서 거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상태로 5초 이상 버티기를 연습해보세요. 5초를 버티고 내려오고 5초 버티고 내려오고 그걸 많이 연습하시면 이 기술에 감이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 기술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줄 아는 기술은 특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